전국의 고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나타습니다 <웃음> 고삼 때는 열심히 하실 거라고요? 아,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고삼 때는 당신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진짜 다 열심히 합니다. 계약하고 교실에 들어가 보시면 맨날 게임하던 친구가 문제집 풀고 있고요. 맨날 자던 친구가 인강 듣고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게임하고 자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고마운 친구들 과언이 아니라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의 80%는 열심히 합니다 나머지 20%는 뭐냐고요? 역시 고마운 친구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남들보다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데 고3 때는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공부를 할 생각이 있다면 게다가 성적을 올리고 싶은 경우라면 지금까지랑은 확실히 다른 마인드로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보기에는 본인이 고마운 친구일 수도 있... 근데 심지어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수능은 고3들끼리만 보는 게 아니죠 전국의 재수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 수능 기준으로 재학생 응시자 40만 명, 졸업생 응시자 13만 명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한번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놈들은 대부분 윗자리부터 찾아하기 때문에 우리 현역들은 차례대로 위에서 한 칸씩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6월달부터 모의고사 등급컷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번 시험 진짜 진짜 어려웠는데 1등급컷이 96점이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당신과 1년 더 공부한 당신 중 누가 더 수능을 잘 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13만 명이 들어옵니다 파이팅! 운 칠기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어떤 일에 있어 운이 70%, 실력이 30%를 차지한다는 얘긴데 입시에도 이 말이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합니다. 마치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리가족 마냥 우리 고3들의 앞날에는 정말 수많은 돌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평소에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운이 안 좋아서 수동날 앞뒤 양옆에 다리를 떠는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고요. 아... 어... 그래서 수능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와. 그래서 수시 쓴 대학들 모두 최저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와... 근데 막상 옆에서 맨날 놀던 친구는 수시로 또 당첨돼서 다음 날부터 면허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어떤 모의고사 성적도 수능 날 성적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어차피 다 운빨 아무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멘탈 꽉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모범생이었고요. 전국의 예비 고삼들이곧 맞이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당신이 고삼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겪게 될 일일 수도 있죠. 아, 이미 수능 보셨다고요? 그럼 이제 댓글로 실컷 고삼들을 비웃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모두 즐거운 연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